안녕하세요 리손드 강제하고 있는 에고몬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아직까지는 이제 봄이죠 여름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금방 지나가긴 하겠지만 자, 어쨌든 이제 요새는 이제 꽃사진들을 많이 찍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꽃잎이 늘 떨어지진 않아요 뭐 바람이 불면 날릴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잘 보이지도 않고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꽃잎이 흩날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에서 진행을 하긴 했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라이브를 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걸 과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새로운 빛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제 꽃잎 이제 이런 제이게 보이면 많 많은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잘안 보이잖아요 실제로 떨어지면 뭐 조리개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꽃잎 브러쉬를 하나를 준비를 해줘요 뭐 원하는 거뭐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아 이걸로 합시다 이게 더 이쁜가? 자 이런 걸로 해서 우선은 좀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 줘야겠죠 얘랑 비슷하게 음,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빛 레이어에서 그냥 찍으면 은 이렇게 하나하나 찍기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흰색이죠 대체 색깔을 맞춰서 스페이스를 떨어뜨려 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씩 이제 간격이 생기면서 찍혀요 근데 이제 모양이 똑같죠 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아, 여기 쉐이프 다이나믹스에 들어가보시면 앵글 돌아가죠 이 부분을 보시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시게 되면은 찍히는 브러쉬마다 각도가 다르게 찍히게 돼요 잘안 잘 보일 수도 있겠죠 잘 보이는 색깔로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어느 정도 찍어 주시고 또한 가지만 있으면 좀 심심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사이즈가 다른 거라든지 모양이 다른 거라든지 아, 뭐라 하지 꽃잎으로 할까? 꽃잎으로 해서 사이즈 좀 작게 얘는 조금 밝게 가 봅시다. 빨간색 말고 한이 정도. 그래서 스페이스 줄어주고 어, 사실상 얘는 뭐 그냥 찍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을 까먹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찍어줘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많으니까 지울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워주시고 근데 그냥 보면 티 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블러를 매기면 됩니다 가오시안 블러 같은 거 이정도 매겨주시고 얘도 똑같이 매기고 지울게 있으면 지워주시면 되고 어, 아니다 이거 너무 티나는것 같다 그럴 때는 오파시티를 살짝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뭔가 좀 정말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이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어, 많은 브러쉬 모양들을 가지고서 조금 조금씩 찍어주시는게 좋겠죠 너무 많이 찍으면은 뭐 뒤에도 가려지고 그러니까 아 웬만해서는 특히나 이렇게 이렇게 아, 딱 봐도 아 이거 뭔가 마우스로 찍었구나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찍어 주시면돼요이렇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프리셋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겨주면 잘 몰라요 대부분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이제 사진을 올리는 데 자체가 요새는 인스타그램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올라가봐야 요만하잖아요 PC로 봐도 휴대폰으로 보면 요만할 거고 잘 몰라 자 어쨌든 오늘은 꽃잎이 날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쉽게도 벚꽃은 졌지만 뭐 <웃음> 꽃나무가 뭐 벚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으니까 응용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